형, 뒤에 켜놨다. 오케이. 이제 들어오시면 됩니다. 어떻게 들어오는데 근데... 어, 파티 참가 요청할게. 파티 참가 뭐 요청할게. 하지? 내가 그 오프라인으로 돼 있어서 그런 거다. 아 그렇구나. 아, 친구가 안돼 있구나. 그럼. 왠지 친구 목록이 있다던지. 뜨 아, 친구 목록 하지? 있는데 오프라인으로 돼 있어서 그럴 걸 내가. 그러면 안 들어온 게 아니야. 어떻게... 아 저쪽에서 그 요청을 한 거가? 응 음. 잠깐만 나옷좀 봐라 입자 야 이거는 진입장벽이 크다 오.. 진입장벽이 크나? <웃음> 난 크다고 생각하네 그러면은.. 진입장벽이 더큰거아니아 <웃음> 그래 이건 어떠지? 와선큰 디펜스 와. <웃음> 왜? 더 좋은 게 있나? 아니? 괜찮다 보는 일단은 죽겠다 <웃음> 카이저 라이히 대전의 유산 이거 뭐야? <웃음> 아, 뭐 이렇게 안 떠? 야, <웃음> 됐다, 들어왔다. 어, 균... 쓰... 잼큰 디펜스 야, 다행이다. 렉안 걸린다. 어, 지금은 오. 안 걸리는 것 뿐이야. 야, 덕구 색깔 바꿔라. 어, 안 돼. 어? 저건 김대헌 존용색이다안 돼. 넌 강제로 대헌이다, 니 이제부터. <웃음> 이제부터 니를 방해하는 동생은 준헌이다. <웃음> 그건 좀, 그건 좀 아니다. 니네 때려 패러 간다 그러다가. 준헌이. 아, 목검 들고 찾아가기 자격만 해라, 이거. <웃음> 민균이 준헌이 본적있나? 어? 아니 어떻게 생겼는지 아나? 어떻게 생겼는지는 봤지 <웃음> 그냥 배원이 뭐지 배원이 클릭한 다음에 알키 눌러서 줄여놓으면 된다 뭘로 하면 돼? i m 스 o s s i b l e 어. 2로 하자 very easy, 어, 예, 예. Very easy. <웃음>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? 어, 입구부터, 그냥... 우리 하는 것처럼. 가는 길목에, 하면. 어. 적당히 성큰 갔다가, 어. 어, 엄청 길을 좁게 만들면 돼. 아, 어, 진짜. 아, 씨발, 뻑. 아, 잠깐만, 나 난이도 꽉 했어. 아, 잡아들었다, 진짜! <웃음> 도전님. 어. 야, 근데 나 이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. 잠깐얘 배치, 건물 배치를 약간 이런 식으로. 아. 해가지고. 그니까 러적 지나갈 길 약간은 남겨두면서 나머지를 다틀어막어다 틀어막아서 밑으로 못 가게 해야 참고로 나중에 이쪽에 시민이 이거, 나오거든 여기로 오면은 피가 까이거든 내 빨간색으로 집는데 음. 어. 그냥 맞기가 어. 어 간단히 보 말하자면 맞기 맞다 애들이 성큰 안 때리고 그냥 쭉 지나가서 절로 갈라 그런다. 그냥 앞에 다 막아도 내가. 뻥... 아니, 다 막, 아, 다 막으면은, 애가 저기, 화나가지고, 네 건물 다 부순다. 아. 아, 나뻥 다니더, 어떡해, 진짜. <웃음> 아, 미쳤나? 나뻥왜 했지? 나 죽이고 싶, 어, 아, 니다 아니다. 아, 뻥 미쳤나봐. 감 잘해봐라. <웃음> 야 망, 난 망했다. 나 이거 무제한인 줄 알고 했는데 망했다 나. <웃음> 아 그래. 내거 봐봐. 야, 그럼 다시 나간디. 잡기도 전에 다지 나간디 그러면. 어? 난 망했다. 저거 잡기도 전에 다지 나가겠네. 난 망했어. 아니야 사발에 갖고는 오는... 뭘안 돼. 빨리 빨리. 저거라도 막아라뭘 줘? 야야야, 대치 생각이야. 아아아아 아. 야 아. 이것도 진입장벽 높은 것 같은데? 생각외로 높았다고 한다. 오충환 오케이, 그는 갔습니다. 아 아직 안 갔다. 물론 간다면 갈것 포켓몬 같다. 모드로 갈것 같다. <웃음> 어, 네! <웃음> 아내 포켓몬 고 들어가서 나 치트 못 쓰게 하면 약간 좀 기분 나쁠 것 같다 모노아슈 난 스타팅 포켓몬으로 스타팅 포켓몬을 안 하는 사람이다 아 나는 포켓몬 몰드 안 하고 포켓몬 고 한다 망했다야 <웃음> 음, 왜망했다나 지금 다 여, 여섯 마리가 온다 아, 으그 으악, 으악, 으악 길을 좀 막아야 된다 <웃음> 망했다나 지금 <웃음> 내배 지바라야 이 이거 뾰루지다 이거 그냥 야저 데미지 50%밖에 안 받는데 <웃음> 어, 어떻게 <웃음> 하고 이거 씨. 헬 난이도 그 자체 야뽀악이 뽀악 가하는데어용 뽀악 나와 진짜 <웃음> 욕 나오는 난이도 <웃음> 목욕 저격 일광욕반신욕 뉴욕 아들 <웃음> 가지마 헤이스유 소리 나도 망했다 갈까? 왜 무건다 지나간다 안돼 다 지나간다 <웃음> <웃음> 안돼 얘야나 <웃음> <지나갔다. 안돼> <웃음> <난> 망했다 <웃음> 야 동건이 나랑 키만이 <웃음> 라운드 가기 <웃음> 전에다 깨질 것 같거든 찬들와야 <웃음> 야, 야. 나, 나 12명인 줄 알았다 픽업했다 <웃음> 야, 야 <웃음> 목숨 7개 남은 거 축하한다 나 지금 가버릴 것 같다 야난 2개 남았다고 <웃음> 아, 그나마, 이번 턴에 가는 거 똑같지 않을까? <웃음> 나만 남을 것 같은데. 혼자도 열심히 해요. 저요? 우리, 우리 죽으면 나가는 거공론인거 거 아시죠? <웃음> 아, 나 빡, 아, 바트잘못르는거 개빡시다. 아, 그럼, 그래? 우리 나가서 마인크래프트 다 하자. 아니다. <웃음> 그러니까? 그건 아닌 것 같아. 아, 하나 놓쳤다. 제제안 나가면 마크 하자. 야난 <웃음> 하나도 놓치면 안된다 야 두마리면 안돼 야 안된다 두마리 넘었다 <웃음> 안돼 안돼 야 물건 뭐가 저렇게 야필 두마리도 아니라 열네 마리로 추정되는데 야 나도 거미들땅 따... 나도 거미들빵스러던데야난열 뭐야 나왜 열네 마리야 으악 으악 죽었어 <웃음> 야거미들아 크지마 <웃음> 아 됐다. 끄윽. 와. 끄윽. 끄윽. 으악. 끝났어. <웃음> 아니 미친 <미친나이다>, 아이들 진짜. <웃음> 야, 그럼 우리 동건 이 저거는 또뭐 하고 있냐? 나나 아, 나왔는데. 나면 돼. 아, 쟤나 왔다. 뭐 할까? 어, 세미오는 백0안될 거고. <웃음> 아 그냥 컴까긴 하죠. 컴까기 그게도 더, 그게도 더 그렇지 않나 우리. 여기는 알까기 없나스 알까기, 알까기. 아, 니 아, <웃음> 그거에... 여기, 에 그거, 원카드 있잖아, 여기. 원카드가 원 있다고? 어, 원카드. 원카드. 원카드, 그게 왜 있어? <웃음> 네. 원카드, 그게 왜 있어? 비슷한 게 있던 거 같은데. 어, 있어. 가자. 수락. 야. 초대, 초대 수락은 했는데, <웃음> 그 이름이 안 뜬다. <웃음> 왜 상태 왜 이러니? 아, 이거, 이래도 개인적일걸? 그렇겠지? 야, 덥고 시작한... 이상한 칙칙한 색깔로 바꿔주면 안 되나? 뭐라노, 선, 틴... 색상 선택은 나만 할수 있다. 남과 문 건드린다. 아 어. 이래놓고, 칭찬. 안테나 당근색 하기 싫어. <웃음> 다근데어 <웃음> <당근대. 웃음> 맛있는 피자 깨살 피자 <웃음> 원카드다 제발 <웃음> <웃음> 아, 원 잠깐만 카드다. 숫자 배열이 마음에 안 드는데 왜 카드 5 다음에 원 4가 카드다. 오는 거야 레알 원카드야 뭐야 진짜 원카드인데 <웃음> 레알 원카드다 아니 <웃음> 이녀석 내 차례가 망했다 어. 어? 잠깐만 난가? 어너 차례인데 어내 네, 차례라고? 아니? <웃음> 저엠무씨 차례라고 빨간색깔 아나 큰일났다 꼭 타먹을래 난먹을거게없다내 차례가 왓더 난내 차례 없어못먹자 그냥 <웃음> 아 이거 먹어야겠다 막을게 없다 막고? <웃음> <웃음> 뭐야 이거 아, <웃음> 피자 개사 <게살> 피자아 <웃음> 잠깐만 나다차 먹는다 아 알피자 맛있네 나나열1 12장이다 <웃음> 야 근데 케인 내놓고 한번도 해야 는데 아무 나도 12장이다 아, 11장이구나 통 <웃음> 말이 안 돼? 난 최초의 폭탄이다 아. 쟨내게 없는 것 같다 니 나 감은 카드. 잠깐만 열열장대 열한 열두장대3장 미쳤나? 3 장. 야세 장? 야제제 공격해. 야돼 안돼. 어, 공격하지 마. 리사리지어 네, 제이 어, 눌러갔네. 망했다. <웃음> 먹었나? 참말 <웃음> <처음으로> 흑색밖에 없다. <웃음> <웃음> 나도 흑색밖에 없다. 꿀잼. 맛있는 피자 개살피자 없어요 망했다 <웃음> <웃음> 그냥 없... 먹고 다닌다 인간들 살았다 개살 피자 마신자 K K 다음에 똥이나 처먹어 <웃음> <웃음> 똥이나 처먹어아 이거 왜 공격카드가 안 먹어 방어 카드도 안 먹고 씨. 아 맞다 이거 계속 내도 똥이나 되지 야, 한장 이상 내도 되나? 어. 어, K를 어. 낸 다음에 가능하다. 가면... 어. K 있어야될거 K에 맞춰서 어. 내야 한다. Q는 뭐지? 맥... 야, 야, 야, 내 차례 넘기지 마, 이것들아. 안 돼! 안 돼! 아니, 아니, 아 원카드 저기 있던 거야, 버튼이. 나 처음 알았다. 버튼이 저기 있었구나. 망했다. 원카드가 저기 있는 원 먹는다. <웃음> 망했다. <웃음> 잘 됐네 야야야 저놈 공격해야 되는데 아된다아된다어 망했다 <웃음> 아우 진장 터져나가는거 같은데 어 망했다 아네 나도 폭탄이야 뻥어 <웃음> 아이 똥구가나 터뜨렸다 <웃음> 에잇 <에이>, 똥이나 처먹어 <웃음> 가라 다이아몬드 <웃음> 아들 네. 아, 돼! 네. <웃음> 폭파해버렸다. 에잇, 자, 더블. 아이, 나쁜 놈들. 아이, 나쁜 놈들. 점프. 아이, 아이, 오어 없다. 왜 차례대 잘 좋은 거야, 이쓰레기 <웃음> 에잇, <에이>, 똥이나 쳐먹어. <웃음> <웃음> 야, 조커는 뭐 내야 되냐, 근데. 어, 이... 아 공격카드만 가능함 아. 제일 폭탄 먹었. 쏴다. 아 먹어 버렸다. 아야아 아. KQJ만 되구나. <웃음> 주간에 <웃음> 아, 한 장에서 마, 망했다 지금. <웃음> 또, 아, 망했다. 아 안들. 이 녀석. 온카. 왜 저기다. 온카. <코. 웃음> 하나 아, 내거야 음. 응, 내거야칠 아, 음. 아, 잠깐만. 아들, 바꾸지 마, 이 녀석. <웃음> 나는 그 모양으로 난다고. 뭔지 모르지만. 빨리 해. 이 <웃음> 차례다. 이다. 어, 뭐야? 어, 어, 나 눌렀는데 어. 안 된다. 어, 뭐야? 얘나 눌렀는데 어. 왜안 되냐? 뭐 눌렀냐? 에이. 아, 폭탄폭탄 <웃음> 폭탄. <웃음> 아... 어, 아, 아, 똥이나 쳐먹어? <웃음> 남은 쟤는 할게 없을 거다. 에이, 똥이나 쳐먹어. <웃음> 에이, 똥이나 쳐먹어? 빨리 폭탄을 눌러라. <웃음> 빨리 폭탄을 눌러오 똥이나 쳐먹어? 뽀... <웃음> <웃음> 뭐 <웃음> 카드 다이 <아예> 허용하지 않는다 <웃음> 깐만나 갑자기 카드가 너무 많아졌는데 야 내가 방어해줬다 A 내기려고 했는데 막을 방어 방어했다 나는 <웃음> 음. 내 차례는 왜안 오는 걸까 <웃음> <웃음> 어디로 가서 날라갔다내 <웃음> <웃음> 내 차례는 왜안 오는 걸까 왔다 아, 드디어 순간이 똥이야 좋아 <웃음> 진짜 <웃음> 오케이 <웃음> 아 어, 잡아 내가 처먹는다! 아 맛있게 드셨습니다 야 똥이나 처먹으라 어, 나도 미쳤어 똥이나 처먹으라 아 맛있게 드셨습니다 아아아똥 아, 먹었다 <웃음> 아 이거 뭐? 웃겨 와와와와 와, 와, 와, 와, 와, 말할 뻔했다 <웃음> 내 차례인 줄 몰랐다 난 <웃음> <웃음> 똥. 개살 피자 맛있는 피자. 개살 피자 맛있는. 아니 이 녀석. 시바 하트가 없어. <웃음> <웃음> 시바. 다행이다. 다행이다. 아 카드 좀 모은 다음에 예능 집좀 해볼까. 그걸로 뭐. 예능좀 해볼까? <웃음> 똥이나 <똥이라고>. 한번나놓고 <웃음> 어, 똥을 먹어야지. <웃음> 아니, 잠깐만. 야, 나한테 똥 배달할래? <웃음> 아, 아, 큰일 났다. 제발 집중 공격, 빨리. <웃음> 와, 야, 공격카드 있나, 그러 나? 없 어, 근데 내가 없다. <웃음> 쟤랄. 쟤랄. 어, <웃음> 똥, 똥 먹었다. <모았다>. 똥 먹었어, 나난두 <웃음> <웃음> 장이다. <웃음> 어머나, 저게 맞힐 줄은. 똥이라면서 먹을래. <웃음> 아, <웃음> 아, 그럴 줄 알았지. 누가 내자리잡 자꾸 똥을 뻔. 옛날 아, 어렸을 그때 알았지. 읽던 책이 생각나는다. 뭘 바꿀 거냐? 어? 아, 변경. 어, 이럴 때 방법이 있지. 똥이나 처먹어. 오, 망했다. 망했다. 세게 아, 나이스. 누가 내 머리 위에 똥쌌어 <웃음> <웃음> 아, 이거 왜 이리 재밌냐. 음, <웃음> 누가 원카드? 아, 아 눈따가근내 원카드 하면. 어. <웃음> 나 A는 뭐 내야되냐 근데 A는 A나 공격카드 내야되네 야 공격카드가 아, 스페이스라서 안되구나 이제 A가 나왔다 어난 망했다 나는 아, 열두장이다 다시하고 니가 A 안들고 있을 <웃음> 줄 몰랐다 제, 나 A 들고 있었는데 이제 폭탄 먹고 나니까 생겼다 <웃음> <웃음> 먹고 나서 생긴거야 말까 얘난 망했어 어... 야봐너더할 뭐, <웃음> <웃음> 오케이 한번하봐 한번 하자. <웃음> 난 망했어. 잠깐 <웃음> 이대로. <웃음> 난 졌으니까 당근으로 할게. <웃음> <웃음> 당근. <웃음> 카드 제일 많이 나온 사람은 주황색하기로 하자 <웃음> 오케이. 아나 저거 너무 마음에 안들어 5 카드 다음에 4가 오잖아 <웃음> 저 카드 너무 <웃음> 어 <웃음> 아니, 당근 차례입니다 <웃음> 당신 말고 당근이라 좀 써줬으면 좋겠다 <웃음> <웃음> <웃음> 저 녀석 차례를 주지마 <웃음> 와 신사우 개살 피자 개살 피자 만원꼰짜 망했다, 아, 똥 먹어야 된다. 아, 네. 당근의 차례입니다. 맛있는 피자. 아, 아, 아, 똥 먹어야 돼. <웃음> 아, 똥이나 차 먹어. 똥 같... 아이, 똥참 맛있긴. 아, 폭파 <웃음> 성공. 나도 이제... 똥을 살파해야겠다. 망했다. 망, <웃음> 망. <웃음> 야! 원카드 준비해라 저새끼 한장 남았다. 뭐가? 뭐가 뭐가? 너두장 남았잖아. 또 쳐먹는데? 아 축하한다. 안돼, <웃음> 아, 네. 또 쳐먹는다. <웃음> 또 또야. <웃음> 어이, 제발 내 패... 아니 아니 그걸 왜또 먹어? 아재밌네 <웃음> 아, <웃음> 아 제랄! 낼거 있다 어, 원카드 어. 내가 했고요 내가 했고요 내가 냈는데 <웃음> 원카드! 아, 네! 저 녀석이 어. 누르다니 어어? 어? <웃음> 잠깐만 꽁이나 <웃음> 쳐먹 먹으셨다 어아맞다 나, 나카드가 매일 안좀 <웃음> 대기 타고 있다고. <웃음> <웃음> 됐다 이건 좀 나쁘지 않네. 만원 공짜. <웃음> 아, 어 공격에 남겨오는 거야? 덕고 똥이나 쳐먹어. 아 맛있어. 똥이나 <웃음> <웃음> 쳐. 아 맛있고. <웃음> 어. 어큐야 <웃음> 나한테 돌아왔네 와왜 어, 아, 아, 원카드가 메일 몇 밑에 있냐 나는 못 보니 아이고 아이고 맞아줘 너네로 공격하면 나도 이해해야지 아이고 머리 어? 먹겠네 똥이나 치고 방어가 거. 안 되지 <웃음> 왜 방어가 안 되지 어, 왜? 아니, 다행이다 어... <웃음> 다행이다 차라리 마음 편해 어차피 난 중앙생이거든. <웃음> 어? 어, 이거를 먹어버려? <웃음> 아, <웃음> 저, 아, 먹을까 말까? 저, 제발, 14장 됐으면 좋겠다. 아, 이거, <웃음> 가능하거든. 나도 쫓고 <웃음> <적고> 있거든. 조고 <웃음> 내자. <야, 쪼꼬대자. 웃음> <웃음> 먹을래. <웃음> 아, 일곱 장 주나. 사실 없다. 응? 뭐야. 아. 어, 왜내 차례야? 어? 문양 바꿀 수 있다. 아, 게임. 이거 누르는 거네. 일단 놔둬야겠다. 뭘로 바 아, 나나나나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맞네. 문양 바꿀 수 이거야. 있어. 이 야, 근데 왜 카드 누를 때마다 발톱으로 긁는 소리가 나냐? 뿅. <웃음> 씨발이네. <웃음> <피, 피>, <웃음> <웃음> 어 먹자 얘는 뭐가 안 클릭이 안 되는데 뭐야 <웃음> 강제로 드셨으면 <웃음> 뭐가지 이 차례 아니니까 아내 나한테 주황색 떴거든 내 이름에 원카드 내거다끝 응? <웃음> 망했다 이거는 아니 이 자식들... 잠깐만 야 카드 누가 제일 많이 남아 있었냐? 난네장 남았는데. 너몇 장이야? 나세 장. 맞아 확인해. 검증해 아, 어, 확인할까? 리플레이 볼까? 응. <웃음> 리, 리플레이 보자. 자 리플레이를 보기 전에 똑바로 말하세요. <웃음> 아니 이 자식. <웃음> 보자. 야야! <웃음> 야, 너 맞다. 주황색으로 바꿔라! 안그러면 스타 끌거야 <웃음> 스타 끄면은뭐 마크하게? 아 어. 잘가? <웃음> 어? 민규 가자! 어, 콜. <웃음> 팀 싸서 <써서> 나간다! <웃음> 빨리 주황색으로 <웃음> 바꿔 임마! <웃음> <바꿔, 인마. 웃음> <웃음> 주황색은 게임 시작해야 바꾸지! <웃음> <웃음> 그오케이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그래서 뭐할 <웃음>